오프닝은 플래시 한편이 좋겠지. 세계요 상상する. 흠.全て予測通りだな. 조일기 시작이야. 큐. 이런 수는 어떨까재네요 쉽네요. 혼자는... 싫은데... 초 읽기 시작이야. 입자 전개! 매트릭스! 아직... 대국이... 현장은 지금부터 내게 맡기도록 초입기 있는... 시작이야. 이런 곳에서 대국을 시작하지. 어? <웃음> <웃음> 음. 아직 대국이 어? 참. 아. 어그로가 끌렸군요. 하. 치침소등 하겠습니다. 어? 자 흥. 하, 흥. 흥. 안녕 또 제법이군 앤송이 진화를 예시한다 사치한다자이걸 엔드게임이야 이렇게 끝났다고...